지었어요지휘 그래도 이동에는 문제없어요 저, 지휘관... 니케한텐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아니, 아니에요 덕분에 다 나은 것 같아요 <웃음> 상냥한 사람이네요, 지휘관은 이동하죠 다행히 랑데부 포인트 인근이라서 조금만가면돼요 네, 지할 이동할게요. 이동할게요. 이동할게요. 운터곧랑데이 그... 포인트에 도착해요 몸은 좀어떠세요심장이정지했었으니까요 그래도... 살아나서 다행이에요 어, 걷기 힘드시면 업어 드릴까요? 저도 괜찮아요 사람 한명 없는 것 정도는 니케에겐 일도 아니니까요 자, 여기요 어... 알겠어요 그러면... 부축해 드릴게요 그래도 힘들면... <웃음> 예? 그럼 랑데부 포인트로 이동하게 선방, 어, 어. 렉처 발견 우에서 지나갈 순 없을 것 같아요 지휘관, 몸을 숙이고 잠시만 계셔주세요 금방 끝낼게요 꼭 지켜드릴게요 m u 는 안돼. m 심심 w o r s h i 훌륭한 지휘였어요, 지휘관. 네, 지휘관. 설마... 수송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플랜이 변경됐나? 어? 사격은... 가보죠! 아니, 언제까지 여기서 기다릴 건데? 합류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합류할 때까지야 방금 봤잖아! 추락하는 거! 그 폭발에서 퍽이나 살아있겠다! 아직 사망 보고는 들어오지 않았어 그래서 그 보고가 들어올 때까지 여기서 계속 기다리자고? 랑데부 포인트는 여기야 자리를 벗어나면 작전이 꼬일 수 있어 이미 꼬일 대로 꼬인 것 같은데요 합류하겠습니다 아! 깜짝이야! 아. 마리안입니다 지휘관과 함께 랑데부 포인트에 무사히 합류했습니다 뭐야, 진짜? 그 폭발에서 살았다고? 이케아 그렇다치고 대인건 맞지? 수상하네 진짜 지휘관 맞아?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지휘관 인식 코드 액세스 스쿼드 04-F에 지휘권 변경 완료 라피! 너 누군지도 모르는 인간한테 그렇게 함부로! 긴급사태야 우리 앞엔 랩처가 있고 그건... 그렇지만... 현시간으로 당신은 우리의 명령권자가 됩니다 이전 지휘관이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기에 별도의 명령권 인계 프로세스는 없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전투 후에 드리겠습니다. 마리안이라 했나 소속과 병관은? 실버원 스쿼드 소속이에요. 병관은 기관총 사수입니다. 마침 또, 병과도 적절할 건또 뭐야? 에이 어쩔 수 없네. 지휘관님, 어떻게 할까?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저. 좋아. 해보자고? 이 갱으로 하기. 라피와 안스입니다 급한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지휘관을 지상으로 옮겨 달라고 하신 건가요? 수, 설마... 응? 기존 지휘관은 죽었어. 대인 하... 화기를 들고는 랩처한테 막쏴제기더라고 랩처 일류의 원수! 라고 하면서 그런 소구경 화기가 랩1한테 먹힐 리가 없을 텐데도 그랬어? 지켜주지 못하셨군요 아니? 우리는 지휘관을 지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 목숨과 바꿔서라도 지키지. 하지만, 자기가 죽는다고 나서는 사람을 지킬 수는 없잖아? 뭐 그런 얘기야! 실례지만, 그쪽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스? 응, 검색해볼게 어디보자 뭐? 어? 왜 그래? 이, 이 지휘관님 완전 생신입인데? 뭐? 어제 사관학교를 졸업했대 일단 인근의 시가지로 이동하시죠 여긴 너무 위험합니다 지휘관, 명령님 지휘관 명령. 목니지 <목소리만> 지점으로 이동니니다 어. <목소리만> 나고 뭐고 아무도도 없는데 있어요. 글쎄 아무것도 없다니까. 찾아보죠. 어? 왜 저래? 라피. 수송기의 블랙박스 해석이 끝났어요. 텍스트로 게송할게요라모마리나 멈춰. 예. 수송기를 격추한 게 너야? 뭐? 아니요 수송기 내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폭발이 발생했어 이번 작전을 사용할 폭탄이었고 외부에서의 기폭신호가 없다면 절대 폭발하지 않지 그리고 그 기폭신호의 식별 코드는 마리안, 너야 아니요 목적이 뭐냐? 여기에요 대답해라 대답하지 않으면 처분하겠다 여기에요여기에요 여기에요 지식 반응 확인 지금, 어... 지제부터 지금, <웃음> <웃음> <웃음> 에게지추신경을 빼앗겼어요. 여... 여... <웃음> 콜링 지금, 지감지저지해 주세요. 금 지금, 명령을... 지금, 지 이 진동 패턴... 블랙스미스가 옵니다! 기아, 기 코드네임 블랙스미스! 타일런트 모델 중 하나입니다! 지상에 올라온 니케드를 포획해 렉초의 부품으로 만드는 특수 개체예요! 자, 기아, 기아, 기 는 아마 저것에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안도, 선발대도. 라피 무슨 말을? 블랙스미스는 포획한 니트를 장시간 보관합니다. 시간을 따져보면 생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 공지 빠지게 도망가야지.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라저 제정신이야? 죽는다. 아누스, 해보자. 해보고 싶어. 찾은 것 같아? 아직은 모르겠어. 좋아, 해보자 그럼. 지프티, 서포트 부탁해. 어, 예. 일단 시뮬레이션 결과는... 알겠습니다. 현 시간으로 탤런트 모델 003, 블랙스미스와 교전에 진입합니다! 인카운터! 미르데. 지않아게가 볼까? 미가 볼까? 한바탕 놀아 보자고. 4% 였습니다. 마리아는? 사라는... 있어. 여기... 이에요. 여기... 틀렸어. 침식이 뇌까지 전이 돼버렸어. 규칙입니다. 법법에 따라 니케의 처분은 지휘관이 직접 해야 합니다. 자결용 권총입니다. 인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리에서 격발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까? 안 돼. 니케가 니케를 처분할 순 없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이레귤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휘관! 마리안 처분 확인.